t A. 제곱이 뭐냐 음. A. +T에 제곱 e A. -T에 t A. 스 t A. 제 A. A. A. 스2 A. A. A. A. A. A. A. 의 A. A. A. A. A. A. 잠깐만 아 여기 그냥 여기다 잠깐만 여기다 그냥 1로 나눠버리고 t 제곱 다 곱해줄게요. 아까 그럼. 그럼 a t 제곱은 e 음, 음. 아. a 플러스 4 a 플러스 e t 그럼 요놈은 a k 제곱은 a 플러스 a I see K.